안녕하세요. 자취를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스 밸브 잠금인데 오늘은 김치 삼겹살 볶음밥을 해먹기로 했어요. 자취를 하고 요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메뉴 선정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오늘 뭐 드실? 아무거나 그러면은 우리 김치 삼겹살 볶음밥 고아 그건 말고 이런 동기가 있었는데 후드러 한 번이 두 아닙니다. 점심 메뉴 선정할 때만큼은 과거 급식시절 식단선생님의 해안에 감사하고 어머니께 감사하고 집에 갈때마다 5만원씩 꽂아드립니다. 모든 볶음밥에는 파를 썰어서 넣어야 됩니다. 왜냐? 잘 몰라요. 백종원형이 그랬고 승우아빠가 그랬고 만개의 레시피가 그렇게 하래요. 이게 파를 써는 건지 뜯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르면 된다고 하니까 자릅니다. 삼겹살에서 기름이 쫙쫙 나옵니다. 이 기름을 다 먹게 되면 일단 혈관에 때가 끼게 되고 그럼 나이 먹어서 동맥 경화증이 오게 되고 뇌졸중이 오게 되고 협심증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환자실로 가게 되고 시술을 받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키친타올로 쓱쓱 닦고 봅니다. 이게 기름을 대체 얼마나 제거하냐 싶으실 텐데 안하는 일만 못해도 안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파 송송 넣고 지글지글 볶습니다. 파 향이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야, 김치를 냉장고에서 꺼냅니다. 사실 이 메뉴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김치 때문인데요. 동네 마트에서 산 김치인데 살 때부터 봉지가 두툼하게 불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김치는 이미 익어있다는 거를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저는 익은 김치를 잘안 먹거든요. 이런 김치는 볶 복... 볶아서 먹으면 그야말로 꿀입니다. 보통 요리 유튜버들 보면 도마 위에 김치 올려가지고 쏙쏙쏙 자르는데 저는 설거지 세상에서 제일 싫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자르고 위에서 자릅니다. 볶고 볶고 또 볶고 설탕 한 스푼 넣어주고 볶고 볶고 또 볶습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도 아니고 롤큐를 돌린 것도 아니고 전자레인지를 돌린 햇반을 넣고 볶고 볶고 또 볶습니다. 원래 만개 레시피 성님은 여기서 고춧가루 한 스푼을 더 넣으라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김치의 염분에 삼겹살의 지방에 설탕 햇반의 탄수화물을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추가하게 된다면 제 귀여운 니가 버티지 못하고 저를 밤에 좀 많이 힘들게 할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미 관우 얼굴처럼 시뻘개진 밥을 보니까 한웅큼배어물고 얼큰해지고 싶습니다. 나만 없어 고양이 마냥 숟가락으로 꾹꾹 밥을 눌러대죠. 왜냐 누룽지는 사랑이니까요. 어느덧 설거지거리를 최소화하면서 우리를한 저한테 스스로가 기특합니다. 손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